리타하고 유니하고 엑시아가 이돌입니다 갑시다 고고! 아니 리타를 안 나오게 하면 어떡해 뽑아야지 자. 첫보 갑니다 1 5첫 뽑은 보라색으로 오늘 주, 주어를 깔수 있을까? 엄청 잘 나오면 깔 수도 있지 않을까? 역시 우리. 우리. 20보. 아! 살짝 불안해지기 시작했고. 30보. 근데 강해져야 해. 이제 강해질 때야. 이제 이젠 강해질 때다. 야, 바뀔 수 있어. 바뀔 수 있지 않을까? 무장 점검, 뭐할요 지금부터 30... 뭐? 다시 보오 여기서 봤는데? 오늘? 큰일 났어 어떡하지? 칠만주얼 같은 소리하고 있네. 칠만주얼 <웃음> 같은 소리하고 있네. 칠만주얼은 무슨 <웃음> 이젠 이제, 이제 나올 때 됐잖아 이젠 하나 그럼 빛날, 빛날 때가된것같하 기다리고 있습니다. 뭐지? 한방에 빵? 한방에 세장 그래 한방에 세장 나오면 인생 역전할 수 있다. 인생 역전 가능해. 받아 인생 역전. 인생은 한방이지. 인생은 한방이야! 대박. 인생은! 이글 참전합니다 뭐지여기서 리탁 까지 나와주면 <목소리> <목소리> 역시 이 계정은 신고감이 맞는 것 같습니다 <목소리> 이 계정 신고해야 되지 않을까요? 다음 아, 두 번째는 엠마입니다. 아두 번째는 엘리시온이네요. 그러면 엘리시온 메이든입니다. 짜잔, 자한 방에 해당. 리타가 와서요 나머지 2 0개 가볍게 뽑아보겠습니다 뭐 이정도면 이제 마음 편해지지 않았나 끄덕끄덕 <웃음> 아 오늘 7만 안까신데요 그리고 마지막 15비입니다 보통 아, <웃음> <하>, 마지막 <웃음> 아, 바람 빠지는 소리다. <빠집니다. 웃음> 자, 이렇게 이제 하실 뽑은 다 갖고 몰드가 있습니다 여기. 우리에게는 몰드가 있습니다. 필그린 몰드, 테트라 몰드. 여기 몰드가 쫙 있고요. 아 필그린 몰드 마지막에 깝시다. 일단 테트라 몰드부터 하나씩 깝시다. 테트라 스알 미실리스 오래 걸렸다 오래 걸렸다. 뉴인가 본데? 미실리스 뉴 매걸리면 유드라고. 그 다음에 엘리시온, 지금 1승 1패, 아 1승 2패 나왔습니다. 자, 퀄리티 볼지가 21퍼, 다섯 개 뽑을 수 있습니다. 다섯 개 중에 과연 몇개다 나올까? 오, 잠깐! 이거 확률 맞하 <웃음> 어, 음, 자, 이거는 자확률 자, 확률이 61%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리다 먹었잖아 하하하하 음. 아, 폴리바티 폴리 에드이네요 이거는 딱반 먹었네요. 반. 반 먹어서 마지막 필그림 몰드입니다. 아, 이제 지난번에 필그림 몰드를 시도를 했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필그림을 <웃음> 음, 이제 이걸 했잖아요. 마지막 엔딩으로 <웃음> 자, 가겠습니다. 과연? 레고 걸렸어, 레고 걸렸다. 일단 뉴는 나왔습니다. 필그림은 나왔습니다. 아, 뉴 이사벨입니다. 자, 나온 것만 해도 이득, 그치? 이득, 이득, 이득이지?